저기, 양배추하고 새콤달콤 짱아이 식당 가면 이 반찬이 많이 나와. 먹기 좋게, 먹기 좋, 좋을 만큼만 이렇게 딱 자르면 돼. 음, 양배추는 좀 소금에 약간 절거져야 돼. 이렇게. 양배추가 이렇게 좀 잠길 정도로 물. 양배추 세 개. 양배추가 세 개? 아니, 이게 양파. <웃음> 양파지양배추내지 <웃음> 아이고, 이게 말있게 맨날 혼나오냐. 아유. 이 식당 가면 이게 참 맛있어. 잉? 파프리카도 먹기 좋게. 냉장고에 이제 남아있는 걸 꺼내가지고 여러가지 합쳐서 장아찌 만드는 거에요. 청양고추가 아니고 그냥 풋고추. 음, 1대1로 이제 하면 돼. 간장 300ml. 300ml. 300ml. 이거 멸치 다시 물인데, 그냥 물을 부어도 되는데, 내가 좀더 맛있으라고 멸치 다시 물을 해놓은 거야. 일로서 설탕도 300. 야, 맛있게 끓는다. 맛있게 끓어? <웃음> 끓기만 하면 돼. 이렇게. 쪄질 응? 필요 없으니까. 이제 불으로 끓으면 불 끄고 식혀야지. 물을, 물기를 좀, 이거 어느 정도 좀, 음, 너 많이 묻었으니까 좀 닦아줘야 돼. 그냥 이렇게 해도 이제 나중에 숨 죽잖아. 그러면 다 골고루 섞어져, 지가. 이걸로 하나 차우는걸잘 맞췄네. 이제 간장을 음. 식혀서, 여기다 붓기만 하면 끝. 이게 잘 부어질까? 간장이 모자라네. 숨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꽉 차야 되나? 응? 안 될까 안 차도 돼. 응. 이제 이렇게 날았다가 숨 죽으면은 국물이 어느 정도 차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양파가 뭉성해 가지고 했는데 싹 차. 벌써 숨 죽는다네. 완장하네 <웃음> 내가 숟가락으로 조금 꾹꾹 눌러서 벌써, <웃음> 벌써 숨 죽, 벌써 숨는데좀 <웃음> 있으면 숨 죽는다니까. 내일 봐야지 뭐. 응. 응. 응. 이렇게 이제 많이 죽어서 이렇게 하면. 됐어. 간장이 묻어가지고. 요렇게 담은 게, 이거, 이건, 이거 담아놓은 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간장이 하나 안 찼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간장이 이렇게 넉넉하잖아. 숨 죽어가지고. 이거다가 똑같이 이것도 담았어요, 어저께. 하루 전날. 그래서 담아놓고, 여름에 고기 먹을 때도 먹고, 응? 반찬 이 없을 때 이거 해 먹으면, 새콤달콤해가지고, 입맛이 좋더라고. 파프리카도 먹고, 이건 파프리카를, 빨간 거를 었어 여기는 노란 거 넣었는데 이건 빨간 거.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도 아무나 담으면 쉽게 담을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리고 바로 이건 바로 어, 하루만 지나면은 먹을 수 있는 장아찌예요 새콤달콤 장아찌 어, 양파와 어, 양배추 위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세요. 3 0분 됐는데 이렇게 숨이 죽어서 벗어요. 요. 진짜 많이 음. 금방 빠지는. 그럼 이제 내일, 내일 하루 지나면 이제 국물이 더 많아. 음. 양파가 이제 숨 절거지면은 부들부들 해지잖아.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라앉는 거야. 처음부터 국물을 이빨 채우면 안 돼.